1억 다이성 2억 다이성 예, 예. 이, 이런 가맹본부는 피해야 된다 5guys라는 음, 브랜드가 여성 전용 세신샵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훈 소양입니다 제가 2023년 이세 분과 함께 야,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도 상당히 좀 꿈틀대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요 프랜차이즈 관련 이 가맹거래사 선생님 한분 모시고 우리나라 의 2023년 올해 상반기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행복가치를 안겨다 줄수 있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피해가야 할 브랜드는 어떤 건지 전문가를 통해서 이 프랜차이즈 시장의 속사를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 법률원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우리 윤성만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요즘 좀 이슈가 되는 프랜차이즈 뉴스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배달 예. 업종에 대한 좀뭐 프랜차이즈 본사나 좀 활성화됐습니다. 외식업계심으로 예, 예, 그랬는데 예, 예. 최근 들어서 배달 업종에 대해서 좀 엄청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프랜차이 배달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계약 해지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가맹점도 어렵지만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맞아. 특히 저는 공유주방 브랜드. 네. 심각하더라고요. 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 배달 네. 100% 브랜드. 네, 그러니까 배달은 지금은 배달 전문으로 하는 사업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배달 네네. 100% 브랜드. 네.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된다. 반대로 홀중심으로 하는 데는 그동안은 어. 어려웠는데. 예예. 지금. 엄청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오늘자 기준으로 12,104개라고 공정히 가맹사업 누리집에 보면 네. 있어요. 아니 근데 12,104개인데. 우리나라가 12,000개가 넘는 시대가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1,300개밖에 안돼요 일본의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 한 우리 원화로 250조 원 시장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한 120조 네. 원 시장 이러거든요 아니 브랜드는 일본보다 거의 9배가 많은데 시장 규모는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브랜드가 많다고 창업자 입장에서 좋은 아이템이 많은 건 아니다 이게 맞습니까? 어 대한민국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불서는 음. 그 않을까요?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개수 네, 네. 특히 또 브랜드 등록이 많이 돼야만 가맹거래사분들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웃음> 아무튼 공정이가 그나마 이렇게 매달 신규 데이터를 이렇게 발표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그나마 다행입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새로 등록된 브랜드가 150개, 등록 취소된 브랜드가 190개예요. 왜 등록보다 취소가 1월달인데 더 많은 겁니까? 가맹본부가 자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취소를 하는데 예예. 가맹본부가 이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예. 공정위에서 직권 취소를 합니다 아.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폐업된 가맹본부죠. 그 변경 등록은 네 1년에 ]인데? 한 번씩. 네, 그렇다 아, 4월 말까지. 아, 4월 말, 말 네네, 기간 전... 자진 취소보다 직권 취소가 거의 90%가 넘었어요. 네, 한 1월 달 정도에는 직권 예. 취소가 많을 수밖에 아,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야, 이거 브랜드 선정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또 다른 뉴스 중에 하나가 놀부 같은 기업을 모건 스탠리가1 2 0 0억에 인수한 지가 꽤 오래된 얘기인데 외국계 투자금융사가 우리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을 인수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즘 이런 사모펀드 브랜드 이런 브랜드가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사업펀드 입장에 입장에서는 투자금액을 회수해야 되니까 맞아. 어떻게 보면 은 단기간에 여러 개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에 네. 어떤 본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 좀 위험부담이 크다라고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일례로 놀부 같은 브랜드가 네네. 그 당시에 모건 스테리가 1200억 주고 산 브랜드를 어깨에서는 아직도 액실 못하고 있다 네네, 그렇죠 그게 정설이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가 투자하면 네네. 브랜드의 라이프사이클 그 수명 곡선이 네네. 길어지는 경우 짧아지는 경우 이런 걸 혹시 아직까지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예. 딱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야 나에게 행복을 주는 첫째 돈 많이 벌수 있고 두 번째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나에게 맞는 브랜드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브랜드를 선정하는 필터링 장치의 첫 번째가 정보 공개성 것 같아요. 정보공개선만 음, 네. 잘 챙겨봐도 프랜차이즈 피해 사례 아니면 이 폭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 몇 프로는 줄일 수 있다? 80%? 80%! 네. 저도 맨날 공정위에 들어가면 브랜드가 1이0 0개가딱 뜨고 네. 공정위에서 정보공개서 보기 그러면 일부 서머리 된 정보공개서는 네. 나오잖아요 네. 3년이 안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예, 예 볼 가치가 없다 예. 3년 동안의 폐점율 음. 3년 동안에 가맹계약이 해지를 몇건 했는지를 보는 내용하고 그리고 가맹점의 매출액인데 공정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도 그 부분인데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이면 펀도가 달라졌어요 네. 빠를 때는 3개월이면 달라지는 경우도 네. 있었어요 분기별로 네. 공정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실시간으로 이 브랜드 등록 상황이 바로바로 집계가 바로 아, 돼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1년마다 갱신하는 게 아니고 네네. 우리 가맹거래사님들이 더 바빠지게 네, 네.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접수하면 어. 한달 이내에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사이트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맞아요. 6개월이 걸리는 그게 같습니다. 왜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요즘은 뭐 공정이나 때. 지자체의 문제죠. 아, 국회 정무위에서 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를안 한다 제대로 못 한다 라고 이제, 질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우리 수상공인 창업, 말로만 뭐 이렇게 상생하자. 우리 수상공인들 늘 위한다는 말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상권에 나가면 수십 개가 보여요. 네. 근데 공정의 정보공개에서는 다 공란으로 나와요. 이런거 네, 지금 네, 전혀 네. 등록이 업데이트가 네, 안되고 있는거죠 한 2년전 정보공개서를 네, 볼수 있는 2년전거를 지금 네네. 봐좀 정리를 네. 하면 정보공개서만 봐도 80%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네. 특히 정보공개서 중에서 가장 살펴야 될게 폐점률입니다 네. 어, 그렇죠 1번 폐점률 폐점률 3% 미만이면 괜찮은 프랜차이즈다 그래서 아... 가맹점이 100개라고 하면 1년에 해지되는 가맹점이 3개 미만이면 어세개 정도다 그러면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평균 5% 이상이다라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아, 필요가 있다. 제가 최근 어떤 한 150개 출점한 브랜드를 봤던데 폐점률이 네. 0인 거예요. 어, 그러면 아주 좋은. 와, 저 깜짝 놀란 거. 어? 네. 3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0이라고 하면 정말 저... 우수한 브랜드. 두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 네. 중에 하나는 공, 정보공개서에 들어가면 해당 브랜드의 지역별 연간 매출액 평균 데이터가 네네. 있더라고요. 이게 평균 매출액이 있고 음. 최저 매출액, 최고 매출액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최저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최저 매출액. 지역별 꼴등 아. 매출액과 아. 평균 꼴등 매출액이 있는데. 예, 예. 꼴등 매출액이 낮은 데는 그만큼 예.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어. 이, 이런 가맹본부는 피해야 된다 음. 홈페이지 방문해서 이때 특정 가맹점에 예. 매출액을 공개하는데 1억 다이성 2억 음. 다이성 예. 그러니까 최고 매출액 다이성 이 가맹점에 최고 매출액 다이성 최저 매출액은 모르는 모르죠? 전혀 모르죠. 최고만 아는 거죠, 최고만. 그러니까 네. 오히려 최저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평균과 비교해보면. 네. 됩그렇 네. 문제는 네. 최저 매출액을 우리 창업자 입장에서 알수 있는 곳이 네.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에 네. 최저 매출액이 있습니다. 최저 매출액이 네. 일반적으로 평균 데이터 말고 최저도 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최저 매출액을 관리하는 데가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본사다 최하 매출액이 평균 매출액보다 50% 미만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균 5천인데 최하 매출액이 2천이다 네, 이거 문제라는 네.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사가 크게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정보공개서를 보고 폐점률을 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액 데이터를 보되 평균 매출액과 최저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네. 최고 매출액 가맹점 오픈하는 그런 브랜드 피해야 됩니다. 네, 대가하시면안 <웃음> 됩니다. <웃음> 맞아요. 결국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까지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창업자들이 네. 마지막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최근에 <웃음>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많이 등록한 브랜드, 많이 폐업한 브랜드 공이 1등은 카페 관련 브랜드였어요 아, 네. <웃음> 최근 제가 뽑은 데이터에 의하면 가장 많이 등록된 브랜드 1월 한달만에더라도 카페가 14개, 2등은 고깃집이 한 12개가 새로 등록됐고 어, 폐업, 등록 취소된 브랜드도 카페가 1 7개 무려 18개 브랜드가 등록 취소됐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등하는 브랜드들이 이제 고깃집, 뭐 삼겹, 아까 말씀하셨던 온갖 배달 브랜드들 요즘 네. 상당히 많이 폐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커피 프랜차이즈는 대안된 데가 없을 정도. 내가 가 2200개, 저 어디야, 저 네. 컴포즈가 1900개. 네, 막 그리고 뭐, 그럼 뭐, 백다방도 그렇고, 어. 다 이제 몇백 개 대신 이디아만 줄어들었어. 네. 근데 요즘 히트하는 음. 국밥 브랜드는 음. 달리해장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맞아요. 최근에 그런데 50개, 50개 오픈했어. 요 50개 정도인데, 어. 여기 한촌설령, 살령, 설당이나 현대옥이나 음. 신의 주탑살순대 같이 5년, 10년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럼 뭐, 내기 한번 할까요? <웃음>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창업예정자들은 항상 어떤 공식, 법칙, 매뉴얼을 알려주면 네. 그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웃음> 네. 많은데 창업시장에서 공식, 법칙, 매뉴얼은 없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많은 변수를 얼마나 제대로 꼼꼼히 체크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식업시장 중에서 아라탕 브랜드 같은 경우가 이번에 6개가 새로 생겼어요 네. 저는 정말 의외거든요 코로나 전에 많이 생겼던 거였는데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잘 되는 거 보고 20대가 잘 되는 먹는 걸 보고 음. 아, 이게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안기일수록 네. 자극성 있는 아이템이 강세거든요 네. 항상 마라나 네. 닭발이나 뭐 이런 진한 자극성 있는 이런 음식으로 네. 사이신 쫙 매운맛 먹으면 딱쫙 풀리고 <웃음> <쫙> <웃음> 네.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은 저는 경기변수하고도 관심 저, 좀 연동돼 있는 네.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네. 무슨 최근에 버거시장 얘기를 네. 안할 수가 없는데요 네. 미국의 3대 버거라고 SPC가 운영하는 이런 쉐이크쉐크 브랜드도 이미 들어와서 거의 가맹은안 하잖아요 네. 거의 한 지금 열댓개 오픈한 네.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인아웃 말고 파이브가이즈라는 브랜드가 네. 이번 달 보니까 등록이 됐더라고요 네, 어, 어, 창업자들하고는 프랭크 버거나 노브랜드 버거가 어. 어, 창업 비용이 조금 낮으면 프랭크 버거나 어. 또 창업 자금 조금 여유 있으면 노브랜드 버거가 조금 창업을 하는데 그렇죠. 조금 검토 대상이 되지 그럼, 않을까 프랭크는 2억 내외 노브랜드는 5억 5억까지는 아마 3억 4억 아, 어, 뽀빠이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공했고 본토 바음인 파파이스로도 네. 성공했던 파파이스 브랜드가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저는 주전 <웃음> 브랜드 중에서 제가 네. 칼럼에도 한번 썼던 게 주전 그럼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전통주, 네. 와인 뭐쭉 있는데 하이볼 주점이 생겼어요 네. 일본 가면 요즘 하이볼 99엔 그러니까 천원도 안 되는 네. 하이볼 많이 파는데 이 강남에서 하이볼 한잔 홍대에서 하이볼 한잔 8 0 0 0원 9,000원까지 파는 데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야, 하이볼이 야, 우리나라도 저도주, 저알콜에 대한 니즈가 음, 커지고 있나? 좀 이런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원래 하이볼 잘안 좋아하시죠? 네. <웃음> 혹시 도소매업 브랜드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지금 데이터로 보면 가장 많이 폐업하는 브랜드는 아이스크림 세계과자였어요. 네그 폐업을 하는 이유가 정보공개에서는 네. 등록 취소를 하지만 사업은 어느 정도 그렇죠. 활성화되고 아좀 요즘 신기로 생기는 쪽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무인 라면 여전히 무인 아이템 네. 생겨나는 것도 있고 뭐 무인 낚시용품점 이런 거 여전히 네. 생겨나는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폐업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요즘 경과류 무인 네. 무인 네. 아이템이 무인은 많이 생겼다가 어. 많이 없어 샵인 샵 비슷하게 맞아 어. 토자분으로또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보니까 많이 생기고 또 많이 없어지고 네. 이제 그래서 <웃음>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네. 느끼는 것은 일부 무인 카페 꽝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웃음> 네. 두 번째 무인 관련 요즘 밀키트 브랜드 페어 브랜드 정말 많았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뭐 프린터 카페나 이런 일부 되는 아이템 아까뭐 아이, 무인 건어물 경과류 이거 쿠팡에 살수 있는데. 네. 야 이걸 무인으로 이거 어떻게 파나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서비스업 쪽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전체 브랜드에 거의 15%니까 한 1,800개가 네. 넘지 않습니까? 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폐업하는 브랜드는 스터디 카페였어요. 네. 스터디카페 워낙 이제 과장 경쟁이 되다 보니까 예, 예. 네. 고정 투자 점포 보증금은 거의 뭐 2천 내외 시설 투자는 1억 5천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되게 위험한데 시설업이라는 게아 5년 지나면 60개월 관가상각다 지나면 0이 되는데 네. 아직도 많이 생기는 게이 셀프 사진관, 포토 스튜디오, 네. 뭐 이거 브랜드 선발업체 인생 메컷 이런 브랜드가 네. 제가 작년 7월에 인생메이커시 340개였거든요 네.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460개야 선발업체는 아직도 영토 확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셀프사진관도 이번 달만 하더라도 지금 한개폐업점포 나왔고 또 새로 생기고 있어요. 두 개는. 네. 무의 시장은 야 이게 첫째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 무의느냐 두 번째 온라인하고 연동돼 있느냐 그 다음에 상권 입지 운영 관리의 편의성이 괜찮으냐 그 다음에 경쟁 브랜드 뛰어들 수 있느냐 좀 이런 거 상당히 좀 이게 잘 따져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최근에 약간은 어, 예. 좀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생기 어, 예. 요 예, 예. 어떤 거? 어, 여성 전요. c o m 세신샵! 예! 네. 여성동영세... <웃음> 어! 대표님도... <웃음>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보다 세신을 더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네. 가장 사업성이 검증됐던 곳이 이 동네예요. 아, 역삼동... 대치동, 역삼동, 이벨트... 네. 네. E 그러니까 강남에 목고 어, 사는데 지장 없는 여성들이 네. 거기에 가면 한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네. 내고 나홀로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때도 밀고 수다도 떨면서 네. 힐링도 하고 뷰티도 같고, 네. 저도 그 사업 되게 재밌어서, 네. 최근에 그거를 인테리어 하신 분하고 제가 한번, 아, 제가 네. 직접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2층에서 하나가 누수가 발생이 됐다. 네. 난리가 지다 <웃음> 네. 마지막으로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폐점률 음. 3%, 음. 폐점율 고 어, 네, 그리고, 가맹점 세 군데 이상 방문하시면 좋을 음,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다섯 군데 방문하라고 그러잖아요. <웃음> <웃음> 어, 깐깐하시네요. 아, 요, 자 가장 좋은 것은. 윤성만 선생님 직접 찾아가서 은밀하게 귓속말로 물어봐라 <웃음> 아 저보다 이제 김상훈 소장님이 더전문가이시니까 아, 상담받는 게더 좋죠 아, 아, 참...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전지전능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음. 다면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네.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윤성만 가맹거래사님과 함께한 예, 프랜차이즈 이슈 어, 정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 yeah. you.